여러분 간도 술 취하는 장면이 있다고? 아 그것도 못참지 어디 계속 나와? 자, 여러분 간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거 뭐 싸움 끝나고 뭐 오우야 장면이 나온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막 그러는데, 뭐 얼마나 오우야길래? 어? 한번 볼까? 아, 녹화 들어갑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간대 있다? 빡, 빡. 이렇게. 자, 보자. 어. 멀리 누나랑 진 닮은 꼴이야. 진 닮은 꼴인 것 같아. 음. 그멀린 누나보다 약간 전체적으로 골반도 더 크고 닮은듯안 닮았어. 어, 아이 표정이 안 닮았어. 달라... 제가 치진이다도점고 어느 정도길래 그래 갑자기 기대되게 기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도 나도 나가르드의 주민들이여 나는나스가르드의신도 전쟁의 신 티르 조금 지금 칠것 같이 생도는데 왠지 나도 도정도밖도안될것같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 땅을 구하러 왔더라 인간들이. 이제 안심하여라. 음. 어. 아스카르드의심족이 설마 그게 사실이라고? 저 거룩한 모습이 신이 아니고 뭐겠나?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린 살았어! 싸우나, 쟤랑? 아, 여름문간드 키가 180 넘어요? 어, 음. 잠깐만. 내가 여름몬간드 누나다, 지금. 와. 야, 이 누나는 강제로 좀 많이 했다. 어, 와, 뭐라고 해야 될까? 강제를좀 많이 됐어. 자, 붙어보자 티르야. 딱 길선수 정도밖에 안될것 같더니. 착, 착, 착, 착, 착. 자, 일단 역속이라 가지고. 아, 이마 스킬 한번 보자. 이마 캐릭터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오, 이펙트는 제법. 어쩌구리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점호 아하 안나오겠네 어. 확실히 끝내지마 찾아자작 이게 필살 쓸수 있을 것 같나 이 자세가 좋았어 나힘것 같다 달수 있어 어? 이쁘다, 어, 정말 이쁘다. 그데 오늘 이쁘다 말이 몇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내가 취향이 바뀌었나? 내가 왜, 왜 이렇게? 뭐하주러 가겠어? 어. 아. 요툰 헤임의 수인인가? 흠, 그런 빈약한 몸이 이 전쟁의 신 티르에게 도전하다니 가수롭다. 하아 <놀람> 음? <놀람> 오. 역시 천안수인 조 고식적인 짓은 잘하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목소리> 오 쭈구리 제법 뭐 태양의 힘은 아니고 한 불덩거리 정도는 쓰네 불의 힘 정도. <목소리> 도망치는 적은 대로를 차단하면 된 이것이 바로 나 티르의 힘! 아토브 워다! 좀 치나 니가? 좀 치나? 자 공격 가자. 자 멜리랑 같이 패읍시다. 멜리랑 라그멜리. <목소리도> 어 고마워 <목소리도> 오슬루. 덕분에 살았어. 이씨, 벤리르라고? 설마... 저 초라한 수인이 오딘님을 위협할 존재란 건가?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신 티르가... 반드시 널이 자리에서 없애야겠구나! 악한 뱀 요로 문간두와 함께!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유룸은 간 듯. 지금은 도와줄게. 우리 일곱 개의 대제가저 <웃음> 녀석은 묘한 기술을 사용하니 조심하라고! 어? 어? 잠깐만. 좋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 아무튼 저 녀석부터 때려부수자고. 일곱 개의 대제 방금 재상면이야 아니지? 방금 재상면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흐뭇 흐뭇 왜 나오노? 어? 너무. 아, 높? Nope?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오케이 기대할게요. 클. 카운터. 그 버시당 끝나 보고요. 생각 못한 방해물이 끼어들었군. 이 이상 전투는 무이클뿐 여기는 전략적 후퇴를 하는것으로 해야 겠어 아스가르드로 돌아가서 헤임달님에게도 보고를 해야하니 도망가면서 뭐 이유를 막잘 말하네 <웃음> 저쪽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그러게 아까만 해도 요란했는데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된 거지? 아스가르드의 신족이 사악한 뱀을 무찌른 건가? 음, 전쟁의 신 티르가 강림했다고?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지상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인가? 어, 여러분 같은 한테 계속 마음이 좀 가, 내가. 어, 알고 보면 되게 사, 선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사악하게 생겼는데 시, 진짜 빌런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빌런의 매력이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착할 것 같아. 오, 나이니 땅을, 어, 멋있어, 멋있어. 어, 자신들만의 개성으로 힘을 합치고 있어. 여러분 같은 누나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얘들이. 실내제라고 보통 애들이 아니야. 어, 이 누나 마음 가네. 착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순수하고 약간 당황하는 모습도 좀 있는 그런 어떤 약간 지켜주고 싶은 모습도 있는데 사실 착해. 음. 찾았다. 여기야. 응. 알았어. 오, 생각 보게 그 해도. 보스의 능력과 위치 딱 알았다. 았어나힘다다 좋아 좋아. 이누나 좋아. 진짜 이누나 얼굴 확대 스분 더 좋네. 붙잡을 수 있다고. <웃음> <웃음> 드디어 해치웠어. 아이고. 아, 잠깐만. 어. 그래.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어. 어머 이제 제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머나. 좋았어. <웃음> 아 흐뭇해. 아 스토리가 흐뭇하다는 거야. 스토리 흐뭇하잖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웃음> 마음이 풍요해지는 가슴이 풍요해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어? 어때, 어때? 이, 이거야? 오우야, 이거야? 어, 이거야? 오우야, 이거였나? 아, 오우야 나오네? 채팅창에서? 와, 마, 마음, 이러면서. 이게 마음이,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잖아. 우리의 가슴이 흔들리는 장면이죠. 아주 좋은 장면. 아, 맞죠? 오우야?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어. 이거 우리 가슴이 참, 아, 뭐랄까, 풍성해지고, 아주 그, 흐뭇았다. <웃음> 말을 좀 아낄게요. 말을 아끼고. 여러분, 안 돼. 채팅장이, 어? 마음이 큰 애라니요. 이건. 그렇지. 마음이 너무 넓으시네. 이게 좋다. 그게 낫다. 자, 이렇게. 와, 나이 누나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여러분 간대 누나. 잘 됐네, 팬미를. 이렇게 강하고 예쁜 누나가 생기다니 말이야. 어, 강하고 예쁜 너, 누나. 나의, 누, 누나, 그래. 불러봐! <웃음> <웃음> 아니 팬니르 쪽이 오빠인데 어? 먼저 양자가 된건 팬니르인 것 같으니까 팬니르 오빠라고 불러도 되겠어? <웃음> 어? 어. <웃음> 귀엽다. 저기 어. 여름은간 <웃음> 여행을 계,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과 누나, 우리랑 함께 해요~ 세기빼에 맞서야 할 때, 우리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어때? 단장도 괜찮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야 고맙지~ 오. 너희는 의지가 되기도 하고, 완전 내 마음에 들어버렸으니까... 어, 저도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로키를 찾고 있다고 했지... 와 가슴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야, 진짜... 그렇지, 찾고 있었던 참이었거든. 좋아~ 유르문단대? 우리 또 친구가 늘었잖아. 나, 난 이런 장면 되게 좋아요. 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이히히히. 환영해요. 유르문단대. 아, 흐뭇하다, 흐뭇하다. 어. 잘 됐다, 팽네르 앞으로는 누나가 아니라 여동생, 여덟생, 여동생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 응. 좀 힘들긴 한데, 응. 어, 뭐 그렇다고 참. 하고. 어? 아무리 그렇다 쳐도 루키의 아들 다음은 딸이라니? 이건 저도 놀랐습니다. 그 로키의 자식을 둘이나 동료로 삼다니요. 정말이지 엄청나네요. 일곱 개의 대죄 여러분은. <웃음> <웃음> 여러분간도 술취한 장면 이 있다고? 아그것도못 참지. 어디 계속 나와? 이제, 가자, 가자, 가자. 한창 하나 보네, 또, 우리 누나랑. 아, 나는 누나라고 부를래. 나한테는 누나가 생긴 기분이에요. 여동생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야, 이, 저, 아까 티르 그자서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어? 소문이 또 그렇게 났나? 여러분 간운데가 나쁜 거고, 티르가 지금 그거를 해치웠다는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야? 어, 제 억울하네, 진짜. 우리 누나가 착한 사람이야. 티르, 엄마, 그 정의 사도인 체감면서 다시 좀, 어? 쨔쨔쨔쨔. 말쨔쨔 껄한 자식이고 젬마가. 우리 누나 생긴 거좀빌런가 생겼지만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 왠지 술 한잔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누나가 아. 아니라 여동생이라니까. 팬들의 오빠? 어? <웃음> 어? 아. 어. 응. 어. 뭐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처음도 아니고. 나도 인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행동한 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번에는 너희들이나 팬네르를알게 되었으니까. 그래, 맞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다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그럼요, 그럼요. 네, 맞아요. 요르만간디씨 저희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웃음> 그래 우린 다 알아요 누나가 너랑은 좀잘 맞을 것 같은데 누나가 세상을 아, 위해서 그랬다는 부탁했나? 거 여름은 우리가 기억할게요 세상은 비록 누나를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구찌와 구스는 누나를 믿습니다 <웃음> 아, 여러분, 저도 봉해져 뭐야? 팬니를 아, 부러운 거야? 팬니를 암살 집단 구합니다. 팬니한테 누나가 오빠 이렇게 하는데, 오빠 하는데 갑자기 순간 표정은 내가 잘 숨겼지만 표정은 잘 숨겼지만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껴버렸어요. 아, 끝났네. 우리 누나 얘기 여기까지구나. 여기 여기 여기 우리 누나. 어, 아, 저 저한테는 누나예요. 우리 누나 여기 앉아 있고 누나. 오해받는 건 익숙하거든. 어, 왜 이렇게 슬프냐, 멘트가. 와, 오늘 감성 차오르네.